네 안녕하세요 지어 t v 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로 한번 가볼게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극이랑 가까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 스피츠베르겐 섬 그런 곳이래요 북극이랑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매우 춥고 건조한 곳이겠죠 여기가 단 하나뿐인 그 종자 저장고의 입구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하 저장고의 모습도 보이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자 저장고 영어로 시드볼트라 그러죠 그런 종자 저장고가 바로 이 노르웨이에 있는 스바일바르 국제종자 저장고입니다 여기 노르웨이 령 스바일바르 제도는요 북극에 가까운 곳이라서 상주하는 인구는 별로 없고 연구시설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북극연구소도 이곳 스바일바르 제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종자저장소는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판 노아의 방주, 뭐 최후의 날 저장고 이렇게 불리기도 한데요 2022년 12월 현재 기준 107만 종 이상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성으로 주변을 봐도 뭐 도시나 문명의 흔적이 거의 없죠 여기 활주로가 보이네요 여기 종자 저장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활주로 시설인 것 같고 또 주변에 조그만한 부두도 아까 보이는 것 같고요 그.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인정한 그 종자금고가 이곳이 유일하대요 우리나라에도 그 시드볼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수목원에 가니까 거기 시드볼트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뭐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 백두대간수목원 안내동 2층에 가면은 이렇게 전시된 모습을 좀볼수 있거든요 한번 들르시게 된다면은 수목원만 보지 마시고 그 2층에 들려서 한번쯤은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땅이 좀 거무티티 하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석탄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탄광 시설이 있었는데 버려진 탄광을 좀 활용해서 이런 시드볼트를 지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땅을 그럼 새로 안 파도 되니까 좀 유리했겠죠? 여기는 이제 뭐 연구원들이 좀 머무는 숙소 그런 게 아닐까요? 어쨌든 또 종자 저장고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들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어 오로라도 보이고 여기 저 북극에 가까운 곳인가봐요. 여기가 춥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냉장시설에 문제가 생겨도 종자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이곳에 설치를 한게 아닌가 싶고요 저장고 온도를 영하 18도로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난화로 좀 해수면이 상승해도 침수가 되지 않게 그런 산 속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진으로부터도 보호가 되는 그런 시설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스바이바르 종자보관소에 약 1만 3천여 점을 보관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곳이 여기가 종자보관소 입구인데 뭐 위성으로 보기에는 딱히 보잘것 없네요. 입구는 좁아 하니까도드라지게 네, 뭐 확인되는 건 없는데, 이 땅속 깊이 종자보관소가 있을 거고, 그 앞에 무슨 안내동 같은 것도 보이고요. 여기도 화산지형인지 땅이 거무티티 하죠. 사실 이 종자보관소가 그 1년에 한번 열린대요. 동자 집어넣을 때 1년에 한 번만 문을 연다고 해요 아, 아까 안내동이라고 했던 곳이 혹 기록보관소인가? 2017년에 세계기록보관소도 들어섰다고 하는데 여기 산 위에는 무슨 레이더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레이더가 꽤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건지 혹시 인류 최후의 날이 왔을 때 여기를 잘 찾아오라고 만든 거 아닐까요? 아니면은 어떤 외계인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어, 지구에 살던 생명 식물들의 종자가 여기 다 있다.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곳이 아닐까? 혼자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. 왜냐하면 레이더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자 넷플릭스에서 어둠 속으로라는 시리즈를 하나 본게 있는데 이제 막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류 멸망이에요 빛을 보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계속 이 태양을 피해서 도망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빛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도 없고 그래서 이런 종자보관소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보관된 씨앗들을 막 꺼내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여기를 배경으로 한게 아닌가 싶어요 네,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보험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국제종자보관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